체리. 지금 누워있는데, 일어나면 체리. 엄청 귀엽게 떨어온다라 체리. 체리. 어, 멋지. 나와요. 애들, 살랑살랑. 응, 사랑 <웃음> 순이 <웃음> 아, 아. 아. 아, 아. 얼른 밥이나 달래 응. 순이 거. 순이야 순이야 밖에 고양이 있어 어? 그러게? 나가면 찍어 음. 제일 보고 싶은 냥냥하는 거다 어아 순이 친구 왔어? 아, 친구 안녕 <웃음> 안녕, 이란다 순이 안녕 아유,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친구 안녕 이런다감녕이 <웃음> 안녕 밥 먹어 한번도 가게에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개업한 지도 한 달이 넘었고 우리 로또 가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앞에 큰 풍선이 있어서 멀리서도 엄청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걸어 올라가면 은 영업 중 카페처럼 이렇게 의자랑 책상이랑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탕 까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거 돌려가지고 이거 수동 이거 쓸때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연금 복권하고 여기 즉석 복권. 그리고 여기 미리 뽑아둔 로또 있는데 이것도 가져가셔도 돼요. 대신 돈 내고 가져가야 돼요. <웃음> 이 한번 긁어볼게요. 봐요. 어 안됐다 꽝인데요 이거 <웃음>